네 여러분 어항 선택편의 DK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든다. 갑자기 뭐죠? 네, 아니, 네. 질문이 할게 있어서. 네. 어항을 사러 가면 T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T를 뭘 줄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thickness 두께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T를 하는 것 같은데 5T, 6T, 8T, 10T, 12T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한 두자 정도 하려면 몇 티로 해야 될까요? 두자 소보까지는 6티 이내도 괜찮고요 네. 두자 강폭부터는 6티는 좀 불안하고 8티 정도가 추천을 드리고 하이 수조들은 두자 하이 기준에서 10티 그리고 석자 하이 넉자 이는 12티까지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아망이랑 일반 유리 있는데 음. 차이점 알려주시죠 일반, 전디, 올디가 있잖아요 네네. 일반은 전체 다 약간 초록스러운 유리고요 네. 디아망이 뭐 프랑스 어 어디 말인데 맑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래요 네. 그래서 네. 하얀색에 가까운 유리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전기는 앞면반 하얀색이겠죠? 올디는 근데... 전체면이 하얀 네. 유리.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디아망 주문했는데 일반 유리 오거나 막 저희가 뭐볼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요. 네. 구분이 되는데, 이 네. 사진 참고하세요. 네. 보통 디아망 유리는 하늘색에 가깝고요. 일반 유리는 약간 진한 초록색에 가까워요. 요,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 사진, 요,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위에서 내려봐라. 위에서 내려보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럼... 디아망이냐 일반 유리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면뭐 바닥부터 디아망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연면도그 그러니까 전면만 주로 보는 전면만 디아망 하시면 돼요. 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티비 테드. 끝이에요? 네. 디귿이었습니다. 안녕. 어, 선택편이었어요.